어느덧 10월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할로윈데이 이기도 합니다. 할로윈데이를 기념해서 집안 인테리어를 할로윈 느낌으로 꾸며봤는데요.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벽에 장식하고 할로윈 느낌에는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점점 할로윈데이가 우리나라에서도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네요. 할로윈데이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자면요 이날에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가 출몰한다고 믿고 그들을 피하거나 놀려주기 위해 사람들은 유령이나 괴물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저도 집안 작은 생활 공간을 할로윈 풍으로 꾸며보았는데요 보이시는 영상 속에 컴퓨터가 숨어있는데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영상 하면 왼쪽 벽걸이 선반 아래쪽에 그래픽 카드와 모니터 케이블 선이 연결된 게 보이시나요? 그 벽걸이 선반 아래 부분에 마더보드와 그래픽 카드를 거꾸로 매달아서 설치했습니다. 영상 오른쪽에 보이는 접이식 빨래 건조대를 침대 머리맡에 고정시켜놓고 건조대 날개살에 모니터를 매달아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게 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묵방 컨셉으로 컴퓨터를 꾸며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디스코 불빛이 360도 돌아가는 LED 전구와 유령 불빛이 돌아가는 조명까지 함께 설치해서 할로윈데이 느낌을 살렸습니다. 360도 돌아가는 디스코 불빛 전구는 일반 전구와 호환되기 때문에 파티 같은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일반 전구 대신에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할로윈 데이를 기념해서 벽걸이 컴퓨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올린 영상은 좀 심심한 느낌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DC와 마벨 캐릭터로 느낌을 살렸습니다. 작년에 올렸었던 할로윈 기념 벽걸이 컴퓨터 영상을 보시려면 오른쪽 위에 나타나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집안 전체를 할로윈 느낌이나게 꾸미기에는 조심스러워서 조촐하게 남아 방 한쪽 부분만 꾸며봤어요. 벽걸이 선반들을 적재적소에 설치한 후에 좋아하는 캐릭터로 장식하고 마지막으로 디스코 LED 블빛과 유령 조명을 더해줌으로써 할로윈 느낌을 살려준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다가 실제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며 사용할 수 있게끔 공중에 띄웠고요. 복잡한 케이블선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를 사용했습니다. 빨래건조대에 매달아 놓은 모니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던데요. 1년이 넘게 아직까지 아무 일 없이 무사고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기 위해서는 날갯살이 튼튼한 빨레건조대 모델을 사용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모니터와 컴퓨터가 이렇게 설치된 이유는 좁기 좁은 생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인테리어의 한 방법입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와 모니터를 벽에 걸어서 공중으로 띄우으로써 설치 공간을 절약했고요. 벽걸이 선반들을 이용해서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 효과도 살렸습니다. 이 방법은 거실 슈퍼와 대형 TV가 순간 삭제되게 하는 꿀팁으로서 즉, 생활 공간이 제한된 원룸이나 고시텔에 실제로 적용시킬수 있는 만능 치트키입니다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와 모니터를 공중으로 끼우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 대신에 노트북, 랩탑 컴퓨터를 빨래건조 대에 정말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상 화면 오른쪽 윗부분 클릭하시면 노트북 랩탑, 컴퓨터를 빨래건조대에 아주 간단하게 설치하는 영상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좁은 생활 공간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인테리어 느낌이 나게끔 꾸며주는 이 꿀테리어 방법 어떠신가요? 할로윈데이 느낌도 살리고 인테리어 효과도 내고 좁은 공간을 극대화하는 이 꿀테리어 치, 특히 추천드립니다. 아, 가지 더 꿀팁을 드리자면 직타이 같은 것을 활용하신다면 빨래건조대 뼈대 부분에 작은 미니 선풍기나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을 추가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빨래건조대에 설치하는 방법도 화면 영상 오른쪽 윗부분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인테리어 공간 활용이라든지 컴퓨터 공중무양, 세팅법 등등 여러모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나만의 독특한 인테리어 방법과 공간 활용에 대한 꿀팁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해피 할로윈 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술술 잘 풀리고 깔끔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